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.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더라도,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적용되어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법 2014 가단 50726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. 나,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 적용 여부, 망피가 자신의 업무를 중국지 점원으로 배달 및 서빙 업무를 담당한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고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 가입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볼때 망피가 자신이 업무상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음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하는 대신 일반적인 보험에 부과하지 않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경우와 유사한 정도의 보험료와 보장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담보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던 것인데 망비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과 원고가 자신 주장에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2009-20451 판결은 이륜자동차 운행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를 피보험 차량으로 자동차 보험계약도 체결한 보험회사는 악이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피보험자인 망비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고 보험자인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바 없는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망비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업무를 함에도 일반적인 보험료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대신 이륜자동차 사고에는 담보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따라. 피고와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와 같은 조건을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부담보 특약을 들인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수 없는 등이사건 교통사고에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. 4. 이륜자동차부담보 특약상의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이는 비보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.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상대방 운전자 소외 시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보험자인 망비가 이를 의도하였다거나 예견하지 않았거나 못하였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